오늘은 여우사 8장입니다 여우사 8장 1절부터 나누기 원하는데요 8장을 다 읽는 게 아니라 1절과 2절 그리고 30절 이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지의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3 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정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맨레위사람제사장들 앞에서 교해 자후의 서대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몽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룩 이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패를 넘어 다시 언약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실패를 넘어, 실패를 넘어. 다시, 언약으로. 다시 언약으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다닐게요 어, 인생에서 우리 안에 실패를 또한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좌절과 실패에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프로 운동선수들이 늘 최고의 커리어로 최고의 몸 상태로 운동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정말 잘 날아가다가도 어 갑자기 뭐 부상을 입거나 인대가 찢어지거나 하는 때문에 슬럼프를 겪기도 하고 재활을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특별하게 그 시간 동안에 재활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커리어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몸이 어, 상태가 나빠지고 그 상태에서 아유, 대충 재활하지 하면 결국 성문수 생명이 끝나는 선수도 있고 아니면 잘 재활하고 치료해가지고 <웃음> 계속적으로 커리어를 이어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실패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할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참 신앙 안에서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통 이런 경험과 어려움을 언제 겪느냐 어떻게든 잘 믿어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해 보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현실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좌절까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방법으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합니다. 어휴, 기도 열심히 하면 회복된대 금식하면 회복된대 뭐, 배려볼 방법을 쓰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따라서 정확한 답을 좀 찾기 원합니다. 여러분 상 가운데, 혹 여러분 주저하고, 혹은 막혀 있는 것 같고, 아, 뭔가 브렉트루 해야 되는데, 뭔가 뚫리지 않을 것 같고, 껌껌하고, 안개 낀것 같고, 그런 현실 속에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께서 님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회복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실패의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리으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여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방치하고 버려주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들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고 복주시길 원하신다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지 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시 한번 언약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음> 여우수아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정말 전쟁터라면 전쟁터 다 다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여우수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어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 이것은 누워서 침뱉어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했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을 아는 순간 여호수아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정말 잘섬기고 있고 이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거룩과 성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간의 범죄함으로 어떻게 보면 믿는 도깨 발등이 딱 하고 찍힌 상태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지금 온 이스라엘의 선들은 마음이 녹았고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 범죄자를 색출하고 그리고 분명 아간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에 대한 처벌로 아간과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무들이 진멸당합니다. 그장공인을 보면서 여우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 분명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긴 진멸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런 염려와 어려움.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쟤는 우리의 샬롬, 하나께서 님 주신 기쁨과 만족을 빼앗아갑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샬롬으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는데 쟤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샬롬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어디서 들었단 말이에요? 요사 1장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하, 하나님 모세가 죽었어요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요? 저가나안땅저 어떻게 정복해요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단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음성 들으시고 예수님으로 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내 안에 샬롬이 깨트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외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이 손을 바라보며 다른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손을 마주 잡아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색하시나요? 서로 얼굴에 바라며 손을 잡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딴데 보고 싶어도 볼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어색하지만 눈을 마주하야될것 같은 네 함께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다른 손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은혜가 있기에 예수께도 추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건면하시며눈 마주하시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렇게 위로하시고 독특하게 한 가지를 더 새롭게 말씀하시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다른 점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다 진멸했어요 다 불태워 다 죽여버려 아무것도 취하지 마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져라 라고 말해요 사람은 다 진멸하지만 노행물과 가축들은 너희 것이야 라고 말해요 이게 달란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인물이 떠오르죠. 아간. 아간이 조금만 참았어도 됐는데 그만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3절부터 우리가 일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는 매복 작전, 숨어서 몰래 기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3만 명을 모아요. 처음에 몇명 갔습니까? 3천 명 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우수와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탄꾼이 장군이요. 우리가 3천 명만 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했을 때아 그가 아니라고 나태했기 때문에 허락한 게 아니라 그가 경험상 3천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허투루 보낸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이미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3만 명을 보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우사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10배를 보내고 있어요 3천명이 아니라 3만 명 아주 그냥 초정 박살을 내보자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베들아이성 위에 한 5천명을 3만 명은 배진시키고 그 밑에 5천명을 배진시킵니다 그리고 아침에 땅 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성 왕이 딱붙더니 어머 얘네들 쳐들어오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저것들 또 쳐들어오는구나 이번에는 아주 진멸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웃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문까지 확찬 열어버리고 잡으러 갑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독특하게 표현해요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에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없더라 아이성 뿐만이 아니라 베델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추격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성 바로 옆에 베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의 정보법은 다음에 베델이 타케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요단강도 온다고 요리강도 무너지니까 야, 여호와의 실이 오는거나 우린 죽는 구나하고 벌벌벌 떨었는데 아이성 정태에 첫 번째 지구 나니까 이제 만만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것도 상대해볼 만한구나. 그러니까 누구까지 나와요 옆집 이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저것도 다 죽여버리자 고 그러니까 동네 엄마 내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으려고 떼거지로 나옵니다. 떼거지로 나와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여수와에게 내 손에 잡고 있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라 해요. 사인을 주십니다. 딱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린 성문을 향하여 매복되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경기가 모락모락 피우고오리니까 도망가는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뒤를 딱 돌아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샌드위치로 싸맨 겁니다. 그리고 진멸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본문에 보니까 12,000명의 남녀가 모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생뚱맞게 이들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기세를 몰아서 바로 배대를 차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바로 옆동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이 바로 대략 32km나 되는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벨사,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웃음> 자 혹시 보이세요? 저기 작은 글씨로 에발산, 그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린산 가운데가 세계미라는 곳이에요. 세계미라는 도시예요. 세계미라는 도시는 북쪽에서도 가장 최첨단화된 가장 성장하고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대 12지파 중에 6지파는 어디요? 에발산으로 보내고 6지파는 그림산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냐면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웃음>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산과 산 사이의 가운데 세 개미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깔때기처럼 앰비어스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소리만 내도 자연 마이크처럼 모든 사람이 산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에코처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지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 27장에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곳에서 내가 명한대로 행하라 언약을 갱신하라 하고 했던 말씀이 신명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가는 겁니다 반만씩 나눴어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에서 북쪽에 여우수화가 율법에 기록되는,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제의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대가 끊길 것이야. 상대가 망할 것이야. 라는 말씀을 선포되면 북쪽에 있던 여섯 집화가 아멘 하는 거예요. 자, 아멘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멘, 아멘, 아멘. 메아리가 치겠죠. 모든 산에.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듣는 거예요 병사들, 군사들만 간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까는 니 남녀, 아이들까지 다간 거예요 대략 200만, 300만이 그곳에 간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예요 너희가 부모의 공경 한번 복을 받으시고 대회를 이을 것이다 하면 밑에서 아, 멘하는 거예요 몇 명이요? 200만, 300만이요 여러분, 예전에 2002 월드컵 때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적 있죠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어요. 저는 토론토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16강인가요? 이탈리아전 이겼을 때? 안정환이 이거 했던 날? 바닥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허! 여러분 200만이 한꺼번에 아멘 할때 어떤 느낌일까요? 엄청 장엄할 거예요. 엄청 짜릿할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보세요 이방인까지 언약계 매를멘한 제사장 앞에 섰다라고 서 있어요 언약계 누구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당시 출애굽할 때 같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뭐나압도 포함되겠죠 그런 사람들, 여호와의 시각을 가지고 함께 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혈육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왜 전쟁을 하다가 이곳에 왔는가 이것이 오늘 8장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은 여호와 께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건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팔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전쟁의 승패가 중요하고 전쟁에 어, 얻었던 그노획물이더 중요할 수 있는데 오늘 여우수와 저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들이 왜 에발산에 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 8장 마무리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아이성 동투에 패배하였는데 다시 승리도 이끌고 다시 하면 그들의 삶이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지금 정비하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될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삶을 자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마다 적용해 볼게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냐, 안 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께서 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주시고, 때로는 넘어짐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회복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하여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점이 뭘까 있을까요? 너무 유명하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강강술래 네, 돌고 돌고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건 돌고 나팔분 것밖에 없고 소리지는 것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 땀이 나요 안 나요? 뭐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도는 거, 한 바퀴 도는 거. 제가 여리 고성 규모 말씀드렸죠. 이 건물 하나 반대밖에 안 된다고. 도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 성이에요. <웃음> 벌써 돌았어? 이거예요. 자, 힘안 들고 애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어때요? 뭔가 좀 복잡하죠? 뭔가 전쟁하는 것 같잖아요. 숨기도 어, 하고 타이밍도 보고 막 이래요. 뭔가 내가 애써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고 긴장을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뭔가 다르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한 방에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칼부림도 일어났고 직접 싸워야 되고 눈치도 보고 도망도 가야 되고 신발끈도 매야 되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은 여리고 성과 같이 이 가난 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안의 죄로 인하여 거울이 깨지고 성결이 깨지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우리 죄로 인하여 때로는 딜레이가 되고 우리 죄로 인하여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얘하느냐 너가 평생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소산을 먹는 저주가 임해요. 제 결과가 그거란 말이에요. 거저 먹었어요. 거저 취했는데 그가 애쓰고 피땀 눈물을 흘려야지만 소산을 먹는 단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능력 불순종으로 인하여 돌지 말아야 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정쟁의 방법과 승패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놓쳐요 아 외계하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면 되지 기억하세요 고생 안할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배하시는데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둠의 통로가 열리고 사단이 역사하고 가게에 흐르고 화평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싸매고 보수하고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요 각종 좋은 은사로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우심이 있는 거예요 야구보서 1장 17절이잖아요 은사와 좋은 것이 다 아버지께 있대요 그 2사야 43장 3절이 뭐예요 흥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있는 숨을 재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복된 것 그런데 그것이 뭐 때문에 변경되고 취소되고 딜레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과 성교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무자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지만 기억하세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툭 치실 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다. 엉덩이 세게 맞고 발바닥 세게 맞기 전에 두 수영아 아니,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순종.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저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로 10절을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이 표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봤어요? 요단강 건널 때. 여리고성 정복할 때꼭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거예요 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순종이요? 나는 좀잠좀 좀 있는데 어떡하지? <웃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일찍 일어났다는 건 하루의 시작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차선책은 최우선적인 삶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선으로 선택하면 여러분의 세상일 읽어 여러분의 망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두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에 가장 큰 수선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표현하.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보세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웃음> 자,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읽을 것이고, 매복전쟁을 펼칠 것이며, 내가, 니가 단창을 들라고 명령할 때, 내가 들면 된다는 이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단창을 들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세요. 요수아가 지금 상황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매복함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능한 사람이요. 야, 이 타이밍에 나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나가야 되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미 좀 나이가 있지만 장수는 자존심이 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자기가 안 가서 졌잖아요. 그런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두 번째 전쟁에 자기가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이 칼을 들고 적군을 향하여 적의 목을 베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내가 진주지하고 싶다. 내가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이끌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오늘 여우서가 한 일은 뭐예요? 단참만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 1 7장에 보면 이슬라엘과 아멜레과의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어떻게 승리지 아십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니까 전쟁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 올립니다 그때 여우서가 이끌었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죠 오늘 단창을 들어 고정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말해요 내가 할수 있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것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던 결단과 결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건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보세요 29절에 아이왕을 잡았는데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에 따라 그체를 나무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토라를 기반으로하여 모세의 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 이게 순종입니다. 허투루 듣지 않는 거. 경청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석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레위기나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660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율법의 결론에 해당되는 장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이에요. 보면 딱 둘러 갈라져요. 너희 순정하면 상받어 너희 불순정하면 벌받아. 상, 벌로 딱 하고 갈라집니다. 결론이 나아있어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구제, 기회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상을 받는데 못하면 벌을 받아요 근데 그 벌이 뭐예요? 저주입니다 진멸이고 멸망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말씀대로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발성들은 지금 진멸당해야 되는 거예요 앞이 없어요 여호수아 7장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근데 8장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연약함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부족함 아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화 7장 14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기서 이, 이 말씀 몰라서 여기 오시는, 오시는 분 없잖아요. 다 말씀 알아요. 근데 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상황에 작용되고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문제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이 내마가 되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마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계만이 로고스가 내마가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시질적인 역사입니다 내것은 순종과 예배와 그리고 교회의 결단과 순수성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30절부터 35절까지 왜 에발산으로 올라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참 전쟁 중이에요. 바로 배대를 쳐야 됩니다. 기사를 몰아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보더 맞는데 전쟁 딱 멈추고 모든 이스라엘 배설을 어린아이까지 개까지 다 동원해서 32km를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엔 세 개미 있어요. 가장 광, 막대하고 강한 군사력과 최초난의 도시인 세계.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러 가는 것과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대새깁니다 원래 여우수아의 계획은요. 이거였어요. 중앙을 가르고 남쪽을 다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한 후에 세계에서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단호하게 전쟁을 마치고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의 삶은 반드시 언약의 갱신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눈물 짜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삶 가운데 언약을 갱신하는 삶으로 이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생각하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갱신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엘발산에서 무슨 일을 한 겁니다. 이들이. 번제와 언약계를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율법을 새기고, 말씀의 축복과 저를 선포할 때마다 아댐으로 하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수많은 정복해야 될 땅, 노획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 사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유랜드라는 정복을 향해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 지형이 확정되게 원합니다, 우리 재정이 확정되게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되게 원합니다, 건강해지게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깨져 있으면 그 나머지는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만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분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 거예요? 뭐해 주실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한 번도 땅을 소유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허허맹랑한 꿈입니까? 땅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야그 땅은 뭐야? 몇 평이나 돼? 그새 뭐가 있어? 상상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보면 둘이 뭉신한데 그냥 믿는 거야 믿고 그때마다 주시는 그 계략과 그 지혜와 그 방법으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때론 우리 안에 주시는 비전들이 너무 거대해서 여러분 이걸 해? 말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에 주시는 비전들 보면서 선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에 대한 박력한 믿음이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실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는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방식으로 해가실지 저도 너무 고문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 소망들 그 언약적 땅의 역사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땅을 정복하고 얼마나 많은 도행물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이루어진 이 율법 낭독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제부터 오직 여호와만 성기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과 의지와 삶으로 이루어지시길 예수고도 추원드립니다 회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떠지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율법과 언양을 갱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설교 여기서만 머무지 마세요 말씀에 순정했는데 안 되는 것 같으세요? 두 번, 세번더 해보세요 열 번, 백 번, 천번 더 해보세요 단창을 들어라 그 음성 들을 때까지 하세요 기다려라 하는 그 음성까지 들기도록 기도하세요 가라고 할 때까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엎드리세요 아, 지난주에 제가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게 원하시느냐 온전한 순종, 온전한 예배 그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언약이란 관점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과 성별을 지키며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답하며 다시 하면 결의를 다진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할렐루야 교회에 요청하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비전이 너무 크기에 어떻게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할때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순종할때그 뜻이 보이는 거예요 압니다 지열한 싸움이죠 우리 육정녀서 너무 많아요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뚫어내시게 예수 그리템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회복의 방법입니다